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도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 선물옵션 특급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0.255% 상승해서 1.25%로 금리가 상승되었습니다. 2020년,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발표일은, 음, 한달뒤 정도, 10일 정도 되죠. 2022년 2월 24일 날, 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1.5%로, 그죠? 음. 자 기준금리를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그죠 2022년 1월 14일날 1.25% 0.25%가 상승했죠 어 2021년 11월 25일날 1%로 되었죠 기준금리가 0.25%가 올랐죠 자 1, 2, 1월 15일 날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걸 보물해서 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역량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11월 25일 날, 그죠? 자, 11월, 자, 11월 25일이면 여기입니다. 이거. 이날 기준금리가 이제 1%대로 올라갔 죠 0.25 똑같 습니다. 요번 에 우리 예, 옛날 이 죠？그죠？1 월14일날 기준 금 리가 예, 1.25 로되었 죠？자, 모 양이 어떻 습니까？11 월25일 하고 그죠？모양 그 이기죠그이 후의 변 화가 어떻 습니까？폭락 을했 죠？그죠？ 자, 이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그죠? 목요일인데, 예,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인데, 그죠? 자, 이렇게 폭락을 시켜가지고 다시 막 끌어올렸죠. 12월 달부터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11월 25일 날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폭락을 한단 말이죠. 3일 동안, 그죠? 이번에도 지금 금요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1.25% 금리 인상되었습니다. 적어도 3일은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까지 하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이 나스닥 증시가 하락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우리 시장은 행보를 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행보를 했습니다. 자 3개월 연속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죠? 자, 이 선이 무슨 선이냐 하늘 색깔 이게 361선입니다 361선 361선을 완전히 붕괴를 해버렸어요 이번 1월 14일 금요일 장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4 8 0일입니다이 선이 이 선이 4 8일선이에요 바로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은, 예, 이 선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4 8일선이 현재는 360포인트가 되죠. 360포인트. 여러분, 이제 이 과거, 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항상 변동성이 축소가 된 이후에는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축소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는 결국은 폭발합니다. 이격이 확대가 돼요. 주식 시장은 돌고 도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특급 전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동 평균선이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죠. 여기 보시면, 요 61선이, 예, 361선을 하향이탈 할 겁니다. 이번에. 예. 이번에 저 11월 25일날, 예, 금리 하락을 해서 예, 21선 붕괴하면서 내려, 내려쳤죠. 그죠? 그래서 361선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완전히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시도하고 두번 시도했잖아요. 세 번째 시도해가지고 다시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네, 네. 네 번째를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판이 날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예, 주식시장에 서 있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시장. 결국은 주식을 판단 말이죠. 팔아서 채권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어 이, 이 효과가 지금 1월 중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1월 달 중으로 1월 달 말일까지 360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번에 항상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자, 원인은 뭡니까? 지금 나스닥 증시도 하방이 탈퇴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를 자금 부양을 시켰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었는데 그 증시자금을 안정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올려 쳤어요. 거의 그죠. 1년, 2년 되죠. 그죠? 1년 6개월 정도까지 올린 거죠. 지금 음,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폭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클이 그려집니다. 자, 이격이 크면 이격을 축소시키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격을 축소시킵니다. 행보를 해버려, 행보를. 그죠? 한없이 안 올라왔단 말이죠. 한없이. 행보를 하면서 이격을 축소시키죠. 자, 상승장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하락장으로 온단 말이죠. 하락장.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물가도 지금 상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음. 자, 외국인들은, 음, 외국인들의 이 포지션이 또 중요하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일벌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일벌 현황. 자, 주식을 보면 외국인들의 주식을 지금 계속 샀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무엇 뭐 때문에 산다고 했죠? 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외국인은 주식을 샀죠 그죠 이걸 패대기 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선물을 갖다 갔죠 선물을 음.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자 선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도가 지금 많습니다 매수는 중간에 몇 군데 안되잖아요 그죠 벌써 이것만큼 매도가 많아졌고 셈셈이지만그 전에 벌써 이 매도 물량이 많죠 그렇죠? 이 물량이 예. 자이 폭락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주식을 갖다가 팔아 치웁니다 팔아 치우면서 같이 선물까지 팔아 치워버려요 그러면은 베이스가 확대가 됩니다. 0.95인데, 이 베이스가 확대가 되면, 금융투자는, 어, 프로그램 매도를 합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도. 매도 차익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동안 매수했던 거다 던집니다. 이 차익을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금융투자는, 금융투자는 차익거래를 대부분 해요. 외국인하고 싸움해서 지기 때문에 차익을 거만 하는 거죠. 자, 금융 투자는 음, 보시면은 자 금융 투를 자 보죠. 금융 투자가 그래서에 지금 많이 팔았죠. 지금 그죠? 아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매수로 다 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습니다. 조시. 예. 나올 문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자, 금융투자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 금융투자 선물. 자, 일별 현황. 선물인데, 이거, 이 물량 있지 않습니까? 매도 친 거. 이, 이 전에 전부 다 지금 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매물이 어, 나옵니다. 매물이 네. 용담 폭행을 한단 말이죠. 음,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말이죠. 참다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수 차익 거래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이 물량이, 이제, 매도로 돌변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3개월 동안 변동성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구간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고점에서 발생되었을 때는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면 뭐 하겠냐 하지만, 지금, 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 결정타는 지금 금, 기준금리가 상승했다는 거, 예, 그게, 에, 모티브가 되면서, 예, 월요일부터, 어, 어 폭락하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 쪽으로 가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음, 변동성 차트거든요. 그동안 이 변동성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에 큰 수익을 챙기고 오시면 돼요. 자 특급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자 콜옵션 여기는 이제 콜옵션 이고 여기는 푸드 옵션 입니다 자 보시면 같은 가격대죠 그죠 콜395 짜리 2.90 이었죠 푸트 375 짜리 2.84 입니다 가격이 비슷하죠 이렇게 해왔을 때, 음, 뭔가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박이 났을 때 어떤 상태였다는 걸, 과거,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자 가격대가 비슷하죠. 풋콜397 짜리 2.19 입니다. 풋370 짜리 예, 1.94 입니다. 가격이 비슷하죠. 그죠? 가격이 비슷할 때 예, 어떤 모양이 있는가 보세요. 어떤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는가, 그렇죠? 자, 이 양매수 구간이 왔단 말이죠. 양매수 구간이 왔어요. 이게 다섯 배, 열배 터지는 그런 시초 단계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박이 났을 때 어떤 단계였습니까? 120분 봉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든가,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가 결정타였다는 걸 우리가, 아, 학습 효과를 느꼈죠. 그때의, 어, 대박 탄생한 게다 여기서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자, 제 카페로 보시면, 음 그게 나타나죠 자 신기한 어, 선물 옵션입니다 카페 이름은 신기한 선물 옵션 자 이때 보시면 2018년 9월 17일부터 제가 이걸 매매일지를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11월 14일까지 이거에 매매한 걸 올려드렸죠 이때는 그니까 1억으로 출발하는 게 뭐, 음, 3억, 3억, 2억 3천인가? 대콤 음, 뭐, 하이터 뭐 77억까지 만든 것도 있어요. 자, 이럴 때의, 어, 그 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 살펴보면, 계속 오버를 했을 때, 엄청난 예, 수익이 발생했다. 이거죠. 음. 여기가 이거? 선물 옵션? 그죠. 1월 29일. 245배 탄생. 더 이상 벌써 생방송 이벤트? 자, 이런 대박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96억이 되었죠. 그죠? 1억으로 출발했던 게 96억까지 되었고, 그때 콜로 해가지고 추세, 상승 추세장이었어. 245배가 터졌죠. 0.2라는 게 51.6입니다. 자, 이런 대박이 탄생을 했단 말이죠. 이때. 엄청하죠 51.6. 고가가 지금 51.6이죠. 이게 245배입니다. 기간은 여기서부터 하면 좀 많이 되는데, 그죠? 한달반 정도? 뭐, 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1월달이었어요. 1월달. 1월달에 대폭 등장 일어났죠. 지나간 데이터를 지금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교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된 거죠. 자, 이 대박이 나오는 포인트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박이 어디서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때의 시장 상황은 어때 했고, 예. 그거를 쭉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예, 지금을,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예. 이번에는 하락장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월요일부터 어자 360까지도 어 이번장 뭐 1월달 아니면 2월달까지 360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단단히 붙들어 보시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특급 전망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25%로 올랐다는 사실과 기준금리가 발표되었을 때 향후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